<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아주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옷을 적셨습니다 오늘 폭염 36도가 되는 이 폭염에 강물은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족대 낚시를 하면 은 굉장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딱돌에 돌인데 모래에 들어가 있는 돌이에요 어, 여기서 큰거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갑니다! 오, 씨. 갑니다! 들어보세요! 다시봐요 오! 우와! 오. 오. 오. 오. 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포인트에서 바로 빠가사리가 나와줬습니다. 크으,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 야, 이거 봐. 색깔도 예쁘고, 크으, 빠가사리입니다. <웃음> 야, 내가 깜짝 놀랐네. 이야, 갑자기 이렇게 크다. 뭐, 뭐야? <웃음> 아, 나 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어안이 봉봉이 됐어요. 잠깐만, 금방 보여드릴게요. 야, 야, 뭐야 이? <웃음> 야, 진짜 크다. 이야, <웃음> <웃음> 이건 뭐예요? 모래무지예요? 야 모래무지가 어느정도 사이즈냐면은와 손바닥보다 크고 길이가 한 30cm 되 보이지 않나요? 제가 물속에 살짝 담놓을게요 아빠는 이반한 사이즈 처음 봐요 야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이거 보이죠 손야 이게 그 돌에 있던 거잖아요 아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돌 아빠가 하자그해서그돌 뒤졌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제 거기 숨어있냐 그냥 지나칠 뻔했다 맞죠 아빠 야 진짜 얼굴 보기 힘든데 이런 애들 봐. 야 진짜 엄청 크다 아마 진짜 이거에서 제일 크아 그러니까요 와 이게 모래무지인가요? 모래무지. 모래무지죠 매자는 이렇게 큰거 봤는데 모래무지 이렇게 큰거 못봤네요 와 <목소리> 야 이야. 큰 돌고기가 나와졌어요. 큰 돌고기. 이야. 이거 봐요 돌고기. 오. 어, 어. 돌고 크다. 어쩌 아빠. 와 심심하네 심심. 심상. 야 돌고기예요 돌고기. 와 파닥파닥 하네요. 우리 큰 모래무지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래무지가 오래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큰모래무지 살려주는거 와 이때 한번 해볼까야 엄청 크 되게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어마어마하게 <웃음> 이뻐요 야이 정도에요 크기가 모래무지가 누치꾸디야 그러니까 와 이야 예쁘다 엄청 큽니다 야 한번 더야이 <웃음> 야. 정도에요 제 얼굴 길이 만한어 녀석이에요 어.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아 크다. 우리 모래무지 친구는 미리 살려줄게요, 미리. <웃음>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모래무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그 정도입니다. 이야, 엄청 크다. 조심히 가. 어, 어,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이야, 엄청 크다. 오, 딱 박혀있네, 이거. 야, 어, 어, 어. 오, 오. 어디 봅시다. 오또 <웃음> 바가사리 친구가 잡혀졌습니다. 아, 이바가사리가엄청 <웃음> 나네요. 바가사리. <빡아사리>. 오 손바닥만 가사리이하 <웃음> <빡아사리. 갑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오 뭐야 그렁치 어, 야 그렁치다 야 그렁치 그렁치요? 엄청 크다 야이 뭐야? 야, 엄청 크다 야 이거 장어처럼 생겼어? 엄청 크다 엄청 커와야 진짜 엄청 크다 엄청 커제 밑에서 손으로 잡아볼게요 야 크다 진짜 크다 야 엄청 길다 이게 렇 길쭉하냐? 야 신기하다 신기해 와 오, 오, 오. 야, 이 껍질! 진짜 운이 드럽게 없는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외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봐. 풀어줄게, 풀어줄게. 너도 진짜. 어, 아가미, 아가미 안 다치게 조심해야지. 야, 이씨. 앞으로, 앞으로요? 이렇게? 어, 됐다됐다 됐다. 아 <웃음> 귀여운 꼭지다 귀여운 지아 꼭지. 귀여운 껍지입니다 이게 가난한 유튜버의 족대는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어어 가난한 유튜버의 족대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껍지가불안가다가탁 걸려 놓은 건가요 아 귀여운 질지였어요아이 <웃음> <웃음> 크네 이거안 나오면 다시 는거 어이 들어잖다나갔 어이 뭐 뭐가 어이. 있었어요? 어이. 뭐가 있었어요? 이제 저쪽 옆으로 도간다아 옆으로 도망간다고? 들 뭐가요? 화가 다리가 화가 다리가? 다리가? 야 이거 나와다시가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들어봐 자 들어봐 <웃음> 야 진짜 항상 대왕 돌맹이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야, 사이즈 한번 체크. 크으, 이게 손바닥만큼 길어요. <웃음> 야,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길다, 길다. 이야, 엄청 신기하다. 야 엄청 깊이다, 엄청 기어야 예쁘게 생겼다. 갑니다. 야 좋아, 좋아. 야 엄청 크다. 여기. <S> 설마? 야을수세나 아! 야, 야! 야! 야! 내가 어치는 <뜯어내는> 이야, <내가 뜯어내는> <오>!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마리나 나온다고? 근데 아까 잡은 보다더 큰데? <S> <S> 야 그런 거 같아. 오, 야 이게 이게 막 그런 차고 빠가사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게요. 이 꼬리 꼬리 지느러비가 좀 다르다 됐어. 음. 어, 좀다르네 꼬리 지느러비가. 음. 아우 야야. 엄청 크다. 아무튼 엄청 커. 뭐가 나갔어? 아빠? 빠가사리 빠가사리가 나갔어? 어이구 어이들어어들어 아유 이거 이거 마저 더큰거 같은데 그래? 일단 꺾지 아니 이따 일단 이거 예약한 거. 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게 이게 큰 돌에서 물고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아빠가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웃음> 일단 빠가사리 빠가사리 한 마리에요 빠가, 빠가, 어. 해서, 빠가사리 어, 빠가사리 빠가사리 일단 한마리자 일단 빠가사리 잡았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여기 야, 그니까. 앵글을 좀 이렇게 하고. 갑니다. 뭐야, 뭐야. 뭐 있었어? 돌면 이제 치우. 돌면 이제 치우. 돌 이제 치우. 돌면 이이 아, 어버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나 해. 아, 가자. 아, 진짜? 아, <웃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엄청 큰거들었 어. 큰 거. 큰 거? 어. 어, <웃음> 어, 이거 했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아 어, 이아 이거 아 어, 거 어, 거아거아 어, 다아니아 어, 이거 이아야 어, 거 어, 아니야? 어, 이거 아거 아니야? 어, 거 어, 아니 이거 어, 거아니 이거 어, 어, 이거 아.. 엄청 크네요 여기 지는잘 안나와 아.. 진짜 진짜 잘 안나오는구나 이거, 이거 민물두겠다 아유 뭐야? 이거 새끼꼭질 자 여러분들 어디갔어 새끼꼭질 새끼, 새끼, 새끼. 야 진짜 이게 리얼 새끼꼭질이다 리얼 새끼꼭질 <웃음> 야 진짜 작다 야너 빨리 물 들어가 물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야 여기 이다. 우리 빠가다리 친구 한 마리 이거보다 더 커졌던 거잖아, 아빠. 이거 더 크지? 그더그 컸어? 뭐, 아까 그거만 했던 거야? 그럼이 안에 있는 거야? 잡아야지, 잡아야지. 근데 그놈은 잘안 나와. 아, 오케이, 오 그리고 여러분들, 민물조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웃음> 어, 민물조개가 나왔네요. 족두낚시 하다가. <웃음> 아, 민물조개입니다. 민물조개가 있다는 건 납자루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 여기 주위가. 여기 있어요, 아빠? 어, 여기 있어요? 야, 확실해? 어, 확실해? 아까처럼 꽝 치는 거 아니죠? 안들어오면 빠지구 설마 두번 속겠어요 제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빠 이제 못하겠어 이제 조금 더 하지? 아, 아, 아 못해 못해 못해 조금 더해살 빠지게 아, 아. 아 못해 못해 시원하게 아, 떼요 못하니까 아, 못해 조금 더해아 못해 못해 조금 더 해봐 못해 못하니까 좋아해. 조금 더해 못해, 못해 아이 더 해야 유튜버들이 아. 좋아하지 아, 어. <웃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족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야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아 못하겠습니까 못하아 다음에 할때더큰녀석으더큰 돌로 제가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소여로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야 오늘 물고기 잡은 건데요, 여러분들. 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아이 들으세요. 야 엄청 많이 잡았다. 와 닭바가살이에요, 닭바가살이.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많이 잡았다, 맞지, 아빠? 야, 엄청 많다. 매운탕 거리도 최고야. 그러니까. 아 하지만 오늘의 컨텐츠는 물고기와 함께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도 방패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에 닦아주세요. 애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네 운 좋았어. 저번에 잡힌 껍질들은 매운탕에 들어갔어. 껍질 어, 어. 여행에 잡히면 매운탕이야, 바로.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자, 야, 살려줄게요. 물고기. 야, 야, 야, 어 야, 바로 야, 간다, 야. 바로 간다. 야, 야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오, 크다, 크다. 오, 좋아. 진짜 <웃음> 장난 아니다. 야. 야, 조심히 가. 아빠 발 밑으로 뭐야?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진짜 이만하다? 이만큼 야, 오. 이건 맥이 아니에요? <웃음> 이 정도면? 오, 어. 오. 오래오래 살아 조심히 가. 여기 그냥이트 오, 뭐 거기 기있어요 여기 다 그냥 있네요. 그냥 있어. <웃음> 귀여워 가지고. <웃음> 어. 지미가 <야>. 얘들아. <웃음> 잘 간다. <웃음> 잘 간다. 야. 아, 여기 그냥 담벼에 <웃음> 있어요. 여기, <웃음> 여기 <웃음>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 <웃음>